안녕하세요. 포아의 파리왕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라미에 나온 미에서나미 알스타 만년필인데요. 라미 알스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라미 사파리와 별다른 차이점이 있나? 1육 정도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외관상 같은 경우에도 라미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미 사파리. 네, 라미 사파리에 굉장히 유사하죠. <웃음> 솔직히 말해서 외관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배달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일단 외관상으로 유광으로 처리되고 유광 브라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22g으로 라미사파리보다 약 4g 정도 더 무겁네요 네, 4g 정도 더 무겁고요 네, 일단 뭐 겉은 겉모습은 배달 차이점이 없어요 일단 속이 조금 다른데요 속은 일단 여기 피드부분과 여기 피드부분이 여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문이 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문으로 되어 있어서 잉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점은 확실하게 여기가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 무게감이 있어서 몸체의 무게감이조더 있어요 몸체가 몸체의 무게감이조더 있어서 여기 이렇게 끼우게 될 경우에는 찰칵 소리 내면서 여기에 어 고정이 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수 있고요. 라미가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비거게 되는데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몸체가 가볍거든요. 몸체가 가벼운 것도, 가벼운 것도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지만 여기에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어 걸리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조금씩 조금씩 여, 옆으로 더 들어가요. 여기 저것 제 것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살짝 옆으로 여기까지 돌아가 있거든요 거의 사년이된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의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중고로 샀는데 거의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상당히 좋아요 음뭐 필기감 자체는 사각사각거리는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을 보이고요 역시 피압에 따라서 두껍게 나오고, 세필로 나오고, 굵게 나오고, 세필로 나오고, 굵게 나오고 할수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 다른 만년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고요, 펜촉이 그래서 어, 피압에 따라서 이런, 뭐 두껍게 나오고 하는 이런 이런 그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피압에 따라서 굵기 조절은 솔직히 말해서 이 만년필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필기용으로 굉장히 적합하,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 그립점 부분이 그립 부분이 상당히 손해지기 편하게도 설계되어 있고 해서 어, 일단 상당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냥 필기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어,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한 6만원이었나 7만원이었나 그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온라인상으로 일단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